지난주일에 이어서 계속 깨닫지 못하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그냥 효용으로만 <웃음> 나타나고 또 일반적인 사역에만 그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계시의 말씀인데 이게 그냥 세상 다른 학문, 다른 이론, 다른 관념 이런 것들과 같은 그 평면 위에 놓여져서 쓰이게 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생생하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그냥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듣거나 좋은 세미나에 참여한 것 같이 또 아니면 어떤 그 일반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환자됨,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신비하게 뭐내 귀에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명료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고, 그리 또 안에서 확정된 말씀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그,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또 내가 소속된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누려가야 될 것인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게 생생하게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니 듣고 돌아가면 다시 일반 법칙, 자기 지, 자력, 세상의 법칙,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들은, 그런 말씀을 들은 효과가 하나도 없요 그러면 말씀을, 그게 내가 그, 그걸 다 듣고 기억하고 있어도, 그건 아무런, 그 말씀을, 말씀의 실효성을 다 빼앗긴 것이니까, 그건 꼭 저기,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과 같은 거예요. <웃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 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 광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보석처럼 우리가 보석을 보면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 보석...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그러니까 이 태양빛과 비교가 안 되는 찬란함이죠. 그그 찬란함은 그그 그 사람이 어떤 그처지에 있든지 어떤 뭐 지위에 있든지 어떤 뭐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절대 그 죽을 수 없는 그 찬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볼수 없는 찬란함이에요. 근데 그걸, 이 세상 신이 그거를 못, 못 비치게 한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그런 거고, 본인 편에서는 사단한테 그런 기, 기, 빌미를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 제외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가버리면 그 현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절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익어서 세상으로 변하면 그리도의 영광을 참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실로 현실적이고 생생한 사실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종 관념적인 종교의 내용으로 여기고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얻은 일반적인 이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좀 전에 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시스템 속에서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그 방도를 써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 사람의 속성을 발휘하는 거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거고, 뒤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그리도는다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의 속성을 발휘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세 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는 거지. 존재와 사역으로 나눠서 그렇지.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존재와 사역을 나눌 수 있어요. 다 존재하면서 사역하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사역하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 이게, 땅에,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출생을 해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자명한 일 그것이, 아, 그것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 헛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또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철학, 헛된 속임수, 이 세상에 있는 이론으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회학, 뭐 역사학 뭐 인문학, 뭐 심리학 뭐 등등 그것이 그 분야별로 얼마나 사실은 사람들이 체계 있게 그 논리성을 가지고 그걸 그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인 그런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 나갑니까? 제한적으로라도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그그 그 세밀하고 촘촘합니까 일 타락했어도 그러니까 그냥 대강 이론을 내내 내세워갖고는 사람이 절대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온온그 나름대로 데, 그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거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 분명한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 그그이 그 천학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그좀 난이도가 있고 보통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수 없어요. 같은 말을 어렵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 말을 그 의미 말의 용어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그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 전문적인 용어 어그그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면 그거 듣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거죠. 듣고 있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사실 따져보면 왜 사람이 왜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한계 안에서 체계를 해 놓고 사람들을 그, 그 흡수해 가는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런데 넘어가는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어, 그 이제 뭐 지식적으로 저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적으로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적으로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더뭐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거기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준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어, 신자인데, 뭐, 어, 철학, 저 기독교적,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 그냥 일반 철학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웃음> 그, 그래서 사람들이, 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작용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그의 휘하에 있고 그의 팔에 누워있어서 그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철학 혹은 사람의 사상이나 지식을 자기의 편의대로 이용하되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라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에 참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부재 속에 살아간다고 그랬죠. 사단이 있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요. 너무 그걸 이분법적으로 이, 인식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사,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은 다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끌어다가도 성경에서 목표한 대로는 못 나가게 하고 옆으로 빠지게 할거 아닙니까? 내가 사단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내 폐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폐가 못되게 하려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생하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그 사단의 휘하에 있는 존재들을 써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 그냥 하루하루 돌아가. 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자증적인 진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죠? 어디로 구원하시려고 하고 도대체 우리의 근거가 어디인가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거든요. 나한테 새롭게 뭐 귀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내가 그걸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이제 세상의 그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못 가게 자꾸 끌어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마귀를 대적,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그래요 그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대적하는 거죠. 마귀의 괴유를 알지 못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호서 11장, 13절로 14절. 성경에 마귀의 괴괴가 어떤 건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마귀의 활동이라는 게 철저히 거짓말로, 에? 애초에 그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으로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그 거짓말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올 때는 그 괴계 괴개, 괴로 나오는 거고, 속임으로 나오는 거고, 아주 그 폭력적으로, 아주 이, 교사한 말로, 그리고 이제 이제. 급기하는 살인까지 한다고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마귀의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능력과 영화로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종교 경전이나 그릇된 해석과 그릇된 견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는 성경 말씀을 넉넉히 주어서 어, 성경의 참된 뜻이 그에게는 별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은폐되도록 교묘한 수단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봐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게 하고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틀, 인본 세상 철학의 근거를 그 틀을 가지고 어. 성경을 조건하게 한다 마귀가 감히 주님을 시험할 때도 주, 성경 말씀을 써서 자기의 제안하는 내용을 수식하고 마치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를 위, 위에서 쓰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하죠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시편에 91편에 응? <웃음> 91편,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까지도 아마 이게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고 할 거예요. 뛰어내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감히 참 주님을 시험할 수 없는데, 이, 아, 그런, 그런 이제 구속사 안에서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허용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물론. 그러니까 철저히 그, 그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영광을 취하라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 그럼 받아준다 너 여기서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거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여기서 영광을 받으라 그게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하고 건강케하고 또 높은 지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잘 써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그게 쓰이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그 자체를 즐기면 이게 이제 또 일반 이제 소가 가는 거예요. 뒤에는 사실 더 심한 소리가 나오는데 깨닫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 행동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하면, 거짓의 자식이라고, 가라지라고. 아주 명,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는 아주. 무섭게 얘기해. 무섭게 얘기하세요 디모데우서, 사장 1절에 보면,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셔서, 거기에 분명히 가르치신 귀신 혹은 귀신이 가르침바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러하여그 말씀이 그런 목적과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고쾌하도록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별다른 심오한 의미를 가졌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 진리의 심오한 도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살라고 딱그 삼박자 축복을 듣고 있으면, 예? 뭐,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듣고 있으면, 고난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고난이 안 들어가요. 고난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고 헌신하고, 그, 그런, 그런 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현, 현실에서? 자기, 자기를, 자기 소유를 포기하겠어요? 절대 안 해.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완고한 인간적인 본능과 부패한 심정을 노리고 그걸 역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너희를 노력할까?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노력한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아서 정신이 그리로 팔리게 한다. 어떤 심오한 듯한 천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속임수일지라도 가장 그럴듯한 여러가지 이론이 베풀어지는 듯한 베풀어지면 는 듯한 그것을 듣고서 마음이 거기에 쏠린 다음에는 요지부동으로 그것이 자기가 터득한 참으로 위대한 사상의 내용인 것 같이 밀고 나가는 이런 완패와 완고를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부자가 되는 법칙, 성공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또. 명예를 얻는 법칙. 그거를 교회 안에다 끌어 들어와서 쓴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니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학, 사회, 역사, 그, 뭐그 다음에 뭐, 인문학적으로 또그외 등등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공부해 보면 얼마나 그 깊이가 있습니까? 일반 법칙으로도 참 뛰어나다. 아, 이걸 참 모르고는 세상에선 참 어리석게 살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한몰한몰 되게 거기 이상을 못 보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말말 말, 결국은 속임수고 말장난인데 거기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빠져 가지고 자기 욕심과 거기 부흥해 가지고 그 논리에 빠져 가지고. 음. 이런 것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귀와 그 국권 조직의 활동, 이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마귀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활동하기도 하고, 가론유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또, 아나니아 사피라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가론 유다가 그 국수주의자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전 세계의 구주로 그냥 고하고 소외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죄 짐을 짓는 그 모습을 취 해가니 이게 분명히 정치적으로 뭘 뛰어나게 그그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써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확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실망하고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 헛된, 한시적인 세상을 쫓고, 자기 이익과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 그, 와귀가 그, 그냥, 확, 그걸 잡아가지고, 쓰는 거죠. 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하, 이게 참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는 타임에 그걸 받아가지고 사단이 들어가 속내를안 버려가지고 마단이 이제, 이제 마귀는 대단히 권위 있는 자로 거대한 국권 조직의 왕 그 아래 정사를 맡은 자, 권세, 이 세상 주관자 혹은 공중에 있는 악한 신들이라는 큰 국권 조직이 있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 12장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분쟁하지 아니하고잘 통제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확실하고요 아주 철저하게, 그, 저희, <웃음> 통솔하는 대로 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해서 마귀는 이 세상 사람으로도 자식을 삼, 삼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그 에도 마귀 자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와 방불한, 그러니까 거의 같다는 거죠. 유사한데 아닌 방불한, 진짜는 아닌 모습으로 섞여 있는 것을 가라지 비유로 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뿌리고 갔다그러 그걸 심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알곡을 그냥 놔 알곡을 생각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런 거죠. 가라지를 생각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건 아니냐. 알곡을 생각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런데 물론 사실 그 고린도전서 같은데 보면. 그게 드러나버리면, 딱 드러난 사람들은 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이게 가라지 역할을 아주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 인척관계, 학연, 뭐, 지연, 이런 관계로 교회에 묶여있잖아요. 전도해서 오고 그러면, 그 잘못하면, 잘못 뽑으면, 한, 뭉터기로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그, 이거, 이제 가라지 뽑는데 알고 딸려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버려 두게 한 것이지, 드러난 경우는 내어 쫓아야 돼요. 외인들 판단하는 것이야, 뭐, 너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너희들이 판단해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음. 고린도 전서 5장 13전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가라지 비율을 한다고 해서 뽑아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드러난 것. 스스로 이제 사건 속에서 이제 그, 그, 드러내면 어, 뽑아내야죠. 내가 쫓아야죠. 마귀는 자기의 국권 조직 안에 있는 영계의 모든 부하들이나 혹은 땅에 있는 마귀에 속한 인간이라는 부류를 사용해서 자기의 여러가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가 꼭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하들에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미혹케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미혹하게 하는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혹 빠지게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면 그리토를 영접하고 반길 어 텐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 뽑힘을 입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마귀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음. 세산론의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역,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신령 뭐 아주 뭐 날마다 맨날 환상 보고 주님의 음성 맨날 듣고 그 듣고 어어 어, 어떤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축복을 받았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가정이 뭐 구원 받았다고 하고. 얼마나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집안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구복 광령과 관련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안 하고 진리는 사모하지도 않고 진리에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음성 듣고 또 살다가 또 이제 이상하고 시끄러 속 시끄러우면 또 기도원 가서 또 음성 듣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명백하게 드러난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명료하게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새창조 새, 새 그리도 안에서 새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축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되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건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또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놓고 맨날 가서 기도해. 그래갖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또 엉뚱한 대로, 또 누가 허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주면, 아, 참, 마음이 좋고 그래가지고, 편해져가지고. 아, 은혜, 은혜 받았다고. 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 다, 집안마다 문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뭐, 상처 입은 걸, 아,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그런, 그런 요소가 있긴 있지만, 분명 그런, 그런 것안 겪었으면 안 드러내야 될, 그, 드러나지 않을 요소들이 겪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죄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주님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장신이 친히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이제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명백한 건데도 그걸 안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게 하고 또 심리학이나 또 무슨 일반 논리, 논리 속에 일반 논리로 자기를 분석해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참 묘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결국 심판의 큰 무서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도략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말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대살로니고 후서 2장 9절로 9절 로 구절 이하 내용이 다그 말세에 그 드러날 일들이거든요. 물론 뭐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말세이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인가 하고 받았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도록 여러가지 거짓된 해석과 거짓된 사상의 영향 그리고 지적인 영향을 자꾸 어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거지 그것을 종교적인 방법과 강령이라고 확신할지라도, 생명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그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틀, 하이퍼칼빈리즘의 주장, 그런 것들, 무법주의자들의 주장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다, 태어나기도 전에 다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돼 하고 삶이 안 바뀌어요. 언어도 안 바뀌고 그리고 자기 탐욕을 부릴 걸다 부리고 살아가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그, 무법주의가 있고, 또, 열심히 단속해가지고, 이 저기, 알미니안들처럼, 펠라,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처럼, 그, 그냥,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그, 걸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 그게 다 속이는 거잖아. 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과 사람의 작품들이 섞여 있고 마귀의 말씀도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갈라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말이고 이건 마귀의 말이고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빼서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 마귀의 활동의 결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쪼아먹으면 다시는 그 길가에 씨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삭을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듯이 어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되는 마음자리라면 그로 인하여 결실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만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마귀의 자키 이잘안 쓰는 말인데 그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자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해를 끼치는 거죠. 마귀의 자키의 현상, 뒤따라 다닌다는 것을, 어, 생각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자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 마땅히 갖게 하는 그 마음 자리를 갖고 탐욕을 다 내려놓고, 그, 오직 주님의 인도만 받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거짓 지식으로 복음의 광채를 막음. 이렇게 캄캄한데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고린도우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복음의 그그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추지 못하게 한그 빛이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 그걸 못비치게 하는 그 다음 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사람 안에 있는 거짓 지식은 결국 복음의 영활로운 광채를 천명하게 청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작용을 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대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호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줄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디모대전서 6장 20절로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내는 근원이 되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부,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음, 그, 항상 자기의 것으로 이제 거짓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사.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그그 그 뜻에 복종해서 살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이제 그그 그 속에서 제한적으로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휘하에 하나님의 자식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짓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마귀의 본성이 그 속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각한 무서운 두려운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말 누가 범,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 일서 2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원자를 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러니까 형식으로나 제도 이런 외형으로는 다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웃음>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계명은 안 따라 실질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질 않는다. 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의 비침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명료한 확실한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은 죄인을 사랑한 영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영아 아니에요? 마음과 적,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이 늘 마음에 있는 거지 이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자라고 하는데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몇십년 다녔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이웃을 사랑해 본 적도 없어 동정을 하고 흉내는 냈, 냈겠죠. 형식은 갖췄겠죠. 근데 진짜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여기 나오네요. 여러가지 종교적인 제도나 의식이나 방법이나 행사만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의 아비인 마귀의 성격, 마귀에게서 흘러나온 성질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루를 살아도 참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거짓말. 형식으로만 알고 진짜 한번 사랑해본 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 중에서 나오는 좋은 거를 나타내는 형상이 아니고요. 하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 그게 우리가 못하니까 말씀과 성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게또 나오는데 예수 그리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토 안에서 이걸 완, 완료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제도나 의식이나 행사나 방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부지불식간에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위선자가 되는 거죠. 어, 없는데 자꾸 꾸미는 거예요. 위선자가 돼. 디모데우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계속 이어서 퍼뜨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관직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현재적인 통치를 받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니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이런 일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후안.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나 제도, 방법 <웃음> 이런 걸로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주의 백성들만 나타는.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자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의 열매, 열매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태를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태는 곧 예수 그리또의 자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또의 형상이에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도 행전에서도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또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사도 행전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가 높이 되셔 갖고 우리와 그 성신으로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그의 목민 교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 가지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신을 주셨다. 이, 이런, 이런 것을, 이런 게 이제, 이게 참된 의고 평강이고, 희라이고, 기, 즐거움이고, 신자의 그 영광이고, 빛이고, 아, 그런 건데, 이런 것에서 참된 주의 백성됨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들고, 괴롭고, 이런 것만 생각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항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자기 편한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태는 성신으로 말미암은의 착함, 희망 무엇보다도 평안과 참된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는 중요한 속성들로 우리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도덕 얘기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세상의 도덕, 인륜그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도덕 같은 같은 시각에는 이 인간의 말로 하는 거죠 나한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사람 겸손해지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는 줄 알아. 이게 알미니안들이 그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칼빈주의 교회를 다녀도 알미니안들. 사람의 의욕과 사람의 방식으로 해서는 진실된 것과 참된 것이 나오지 않고 거짓 것만 나온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신께서 별달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한 것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요구를 가질 때 성신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고 세상 생각 그냥 편한 생각 게으른 생각 이런 사람을 누가 씁니까? 안 써요. 게으른 건 마기도 안쓸 거예요, 마기도. 사실은. 그냥 그건. 나도도 <웃음> 자빠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거룩한 일체를 이루는 신령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교회를 일을 보는거죠.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일을 보는거죠. 교회가 나가야 할 바를 보는거죠.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또와 떨어져서 교회 식구들끼리만 일체가 되는 법이 없다. 통일성을 자기네들끼리 이단들이죠. 예수 그리또에 대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도의 거룩한 신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지 시시한 세상살이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체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 세상 얘기,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어, 사랑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시시하다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시시하다는 말이, 좀스럽고, 째째하다 좀스럽고, 째째하다 좀이 얼마나 조그만 조그맣니까? 좀스러 그냥, 주님은 광대하신 주님인데, 요만, 요만하게 사람이 오그라져가지고. 이, 이, 이, 이, 이, 이 동네에서 얘기, 이, 즐거워하는 얘기. 그런, 그런 거나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자라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돼. 보잘 것 없는 거. 에 아무것도. 아니,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꽃만도 못한데, 솔로몬의 영광이 구속사 안에서 얼마나 찬란한 영광입니까? 광채가 번쩍번쩍 번쩍 나는 영광. 근데도, 그, 자, 고, 자자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 주님이 지으신 그, 그 모양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꽃만도 못하다. 우리가 그리또와 중생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리또 안에서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해서 품성의 열매를 맺고 사명에 대한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비로소 일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뭐 몇십 년 같이 다녔다고 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보는 것 뿐이고 예. 속은 뭐 아무도 모르죠. 예. 무슨 생각을 하지 사람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알아서 집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채에 놓고 흔들어서 아닌 자들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하죠.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거룩한 도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신령하고 능력 있고 순실하게 아주 순결하고 충실하게 에? 에? 열매가 있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본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고 외우고 있는 것에서 멈추고 안됩니다. 절대. 깨닫게 하시는 본의가 나타나는. 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신령한 능력이 발휘되어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심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잘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비천하고 간사스럽고 아첨하고 그러다가 배반하고, 좀시로운 삶을 살다가 배반해버려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가담해서 결과적으로 불의를 도모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단정하게 서서 항상 거룩하지 못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결한 것에 뒤섞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간절히 사랑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사모하고 나가는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비추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 종교를 열심히 하는 채하 기독교적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풀이하고 깨달아서 말하는 채 하지만 아는 채 하지만 실질상 위기와 분기점에 와서 능력을 발휘할 때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자식이지요 결론은 이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길 위에 서서 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수고하셨습니다.